추천주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하한가에 6만원 추천드렸고 전고돌파 추천드렸고 중장기로 쭉 크게 수익 나왔고요 현재는 큰추세 그리고 쌍봉이탈 주의구간입니다 종가상 21선 이탈이 3일 전에 처음으로 나왔고 아직은 이 큰추세를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지만 요 수평 지지 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쌍봉 이탈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큰 하락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탈이 나오면 1차적으로 61선까지 빠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항상 고점에서 이런 헤드 앤 숄더나 쌍봉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탈을 하게 되면 크게 무너지니까 크게 무너질 확률이 크니까 늘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탈 시에는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도 신호니까 늘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에코 프로 비엠 21선은 4월 말에 이탈을 했고요. 큰 추세도 이탈을 한 상태죠. 61선과 현재 가깝게 주가가 내려와 있고 61선 가격이 22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또 뒤에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 18만원 정도까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역시 주의하셔야 되겠고 다음 GSE 역배열 돌파 초입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추천드렸었고 과거 에코프로와 같은 타점으로 보자면 요런 자리 요런 자리였습니다 하락하다가 끊고 올려주는 자리였죠 결국 뿅 이렇게 올라왔고요 단기에 최대 45% 수익 이전에도 추천했던 타점 복습하시고 이번 이건 일봉 박스 상단 돌파 시도 역별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자 초록색으로 3200원까지 빠져도 여기까지 빠져도 여전히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다 늘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록색 깔 화살표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말고 손절가 이탈 없으면 홀딩이 가능하다 이 초록 네모 구간이 그냥 편하게 눌림해수하거나 홀딩을 할수 있었던 구간이다 손절가 이탈 없이 일정내로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틀 연속 시간의 상승이었고 어제 오늘 둘다 정석 흐름으로 반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GSE 수익이 쉬웠던 이유 첫번째 역별 돌파 초입이었다 특히 월봉 일봉도 역돌초였지만 월봉이 역돌초였다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좋구요 두번째 5월 19일부터 21일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홀딩이 가능했죠 어, 많이들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추천주가 많다 이건데 실상 추천주는 많지 않습니다 신규 추천 시는날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신규 추천이 너무 적다고 해서 환불하신 분도 있어요 지수가 무너지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현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잠시 시던 구간도 있었고 이때 매일매일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들 투자금과 성향 매매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정 추천주 개수를 정해줘도 어떤 회원은 적정하다 이 정도면 딱 괜찮다 만족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또 다른 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 달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추천주가 너무 많다 이렇게 각자 다르게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금 성향 매매 포지션이 다르니까 너무나 당연한거예요 그렇다면 해법은 뭐냐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본인 기준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돼요 부패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것도 어려운 초보분들 있죠 나는 초보라서 그런 기준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 보유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정주는 일정주라고 적혀있고 일정 날짜도 적혀있고요 GSE같은 경우가 일정주였고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회원분들 입맛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맞춤 양복처럼 제가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서 이 고민을 답파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주를 하면 보유수를 줄일 수 있는데 아 내가 쓰레기 같은 고민을 했구나 내가 정독을 하지 않았구나 신화가 항상 보여수 줄이고 싶으면 일정주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단기 일정주가 있으면 좀 지지부진한 종목이 있을 때 손절하시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물려있다 하더라도 다 손절 못하겠으면 일부라도 손절하고 GSE같은 일정주로 교체를 했으면 된다 최근에 크게 수익이 나왔던 앱클론 얘도 4월 14일부터 19일에 AACR 일정주였고요. 2월부터 미리 추천을 드렸죠. 이렇게 일정 한두 달 전부터 미리 매수를 해서 이 파동 내에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사고 팔았다 반복하던가 쭉 홀딩을 하던가 최대 85% 수익 나왔고 뒤에는 제로 소멸 하락이 나왔고요. 박셀바유도 이 역시 같은 일정으로 AACR 일정 추천 차트는 박스 돌파 이 자리에서 7일 만에 최대 60% 수익이 나와줬고요. 뒤에는 역시 재료 소멸 하락으로 무너졌고요. 이렇게 일정주의 장점 매도일이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지수를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재료 소멸이 나온다는 거예요.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옵니다 매도일 부근에서 재료소멸 급락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심하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이 멀때 미리 선침해서 해 선반영 수익 노리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매도를 시작하는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승하진 않아요 안오르는 것도 있겠죠 그런건 손절하고 크게 가는건 크게 먹어주고 이렇게 팀플레이 수익 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리아FT, 기존 추천주였는데 어제 박스 돌파하는, 전고 돌파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중에도 추천드리고 종가에도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18% 급등이 나와셨고요 기존 추천은 여기서 단기 40% 이후 낙폭과대 자리에서 추천했는데 한 5% 정도 수익 주고 무너졌고요. 이때 보유선 대응하지 못했거나 손절을 짧게 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그냥 길게 가져가서 수익 전환 됐고요 혹은 뭐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뭐 손절을 했겠죠 손절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에서 재접근을 했으면 2승 1패 정도로 총 수익 마감이 됐고요 여기서 수익, 여기서 수익 여기는 손절했을 수도 있고 다음 퓨런티어 같은 타점이죠 코리아 FT처럼 역별 끊고 박스 돌파 정고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나왔던거고 단기에 바로 수익이 나와졌습니다 급등 나오고 오늘이 3일째인데 3일 연속 강세가 나오면서 3만원 가까이 올라가줬고요 다음 루닉 작년 10월부터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반복 강조 추천을 드렸습니다. 기술 특례상장주인데 최초로 모든 평가기관으로부터 AA등급을 획득했다. 그만큼 기술이 완전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자리에서 무릎, 어깨, 머리까지 올라가는 자리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의료 AI 관련주고요. 아스코 일정 6월에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6일까지 또요 일정 참고해서 반복매매 하던가 홀딩 해보시면 되겠죠 다만 좀 부담인건 역대 신고가 가격 자리라서 조정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때도 고점대비 조정이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고점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죠 여기서도 한번 밀리면 마이너스 30% 이상 큰 파동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이제 요 구간이 전고점 저항대인데 둘 중에 하나 어떤 자리에서든 맞고 떨어지면 쌍봉 형태로 좀 밀리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밀리든 더 올라가서 밀리든 쌍봉 형태가 나오죠. 그럼 조정이 이 정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5만 원 정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 저항이 었고 돌파하고 강세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 이탈하면 쌍봉 이탈하고 다시 121선 그 다음 또 이전의 지지까지 하락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매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짧게 잡거나 아니면 2분할 3분할 정도로 여기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고점에서 이렇게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다. 고점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현재 유료 회원분들 카페 가입일을 보시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엄청 오래전부터 저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만 캡처를한 거고요. 프리미엄 중장기 회원분들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랑 쭉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랑 함께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저랑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제가 졸업이 가능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배움 위주로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고 자립할 수 있게 제가 알고 있는 걸 90% 정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법 노하우 이런 것들 그것만 해도 졸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필요 없어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도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자도 많이 있지만 꾸준하게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죠 추천주의 승률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뭐 승률이 좋지 않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추천주 결과도 카페에 다 전체 목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최근 거는 뭐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고 빠르게 배우고 싶으면 유료 가입 하시는 거고 그냥 천천히 배우고 싶으면 무료에서 천천히 하시는 거고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다니든 그냥 혼자 공부를 하든 선택사항이죠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5월 9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날 흐름 볼게요 GSE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4% 종가는 보합 정석반짝 전일도 시간의 상승이었고 정석반짝 나왔고 이틀 연속 시간의 상승 정석반짝이 나오셨습니다 여기 1년선 있죠? 1년선 지켜주면 계속 힘을 받으면서 흔들면서 올라가 줄 수가 있고 1년선 이탈하게 된다면 좀 침체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인굴 우드랩 화장품 관련주 시간의 상한가였고 오늘 상한가 마감 화장품 섹터 호재가 있었죠 시약처에서 중국 진출 지원사격을 한다 그리고 깜짝 실적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상래가 마감을 했고 시가인 6천원 지키면 계속 힘을 받을거고 6천원 이탈하면 여기 여기까지 장기 2편까지 차례대로 크게 무너지는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진흙당 밟고 푹푹 빠지는 자리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화장품 관련주 시간의 상한가였고 점상 나왔습니다. 점상이 나오면 무조건 홀딩이죠. 다음날 또 만약에 점상 나오면 또 홀딩하시면 되고 상한가 풀리면 그때부터 하락시 분할매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대성 에너지, GSE랑 같은 이유로 여기서부터 매수 가능하다 추천드렸고 마이너스 10% 이탈 없이 최대 20%, 30% 수익권이 나와줬습니다. 계속 이 꼬리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얘는 기존에 저항 대였던 요자리 오늘의 저가랑 일치하네요 9370원 여기를 1차적으로 지켜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탈하면 다시 기존의 박스까지 여기 갇히는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입형 1년선 1 2 0 0원 안착이 중요했는데 실패를 하면서 그래도 박스위에 마감해주긴 했습니다 다 미래 생명 자원, 사료 관련주.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5%, 종가 마이너스 2%. 계속 큰 박스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한일 사료 역시 마찬가지. 고려산업, 밤스토리 한탑. 다음, 중앙 에너비스, 얘는, 가스 관련주, GSE랑 같은 섹터고 이전과 동일하게 또 1년선 부분에서 저항맞고 떨어졌네요 광전자, 다산 솔루에타 누보 대주산업 대한재당 코스나인 코스나인이 오늘 크게 오 거의 상한가까지 빠지면서 또다시 동전주가 됐네요 신송홀딩스 크라운제가 자 거의 다 반짝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화장품주 두 개만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니까 시초에 대응 잘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장중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랩 상한가 오가닉티 코스메틱 나노브릭 실리콘투 본느 선진 뷰티 사이언스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주 현대차가 2조 규모의 울산 전기차 신공장을 구축하겠다. 이에 네오토 경창산업, 아진산업, 코리아FT, 한주라이트 메탈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코리아FT가 어제 추천주였고 하루만에 18% 급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2차전지 자이글, 애경케미칼, 덕양산업 얘네는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엮이기도 하죠. 리튬 보다 훨씬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다음, 가스 관련주, 어제 시간에 상승이었고, 대성에너지, GSE, 중앙에너비스. 사료 관련주, 고려산업, 한일사료. 얘네도 연속적으로 시초에 반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오지 관련주, 기가레인, 옵티코어, 오팟스넷. 삼성전자가 60조 원, 미국 지역 통신망 전환 사업을 정조준 하고 있다. 다음 개별 테마 요거는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거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들, 속보 뉴스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5월 1 0일 시간의 특징주 메디콕스 상한가 소니 드로 최대 주주 변경 최대주주 변경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호재죠 최대주주가 바뀐다 바뀌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묻지마 상승이 나와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아우디인 퓨처스가 3월 27일에 점상이 나왔는데 이 점상의 이유가 최대주주 변경 호재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다 수익을 반납하긴 했지만 지금은 박스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요렇게 박스 이렇듯 크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강력한 호재로 보시면 됩니다 메디콕스 최근에도 상한가 한방 있었고 금방 제자리 부분까지 밀렸다가 요렇게 박스 보여주던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 1817까지 올라왔고요 1817이면 아직 박스 상단 돌파는 하지 못한 상태 작은 박스 상단이 1850이거든요. 여기 종가상 안착해주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1의 시가 여기가 121선이랑 또 겹치는 자리죠. 2200원 정도 이렇게 두개 주요하게 저항 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1차 지지는 요 박스 하단 다음 상한가, 시가, 최저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3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됩니다 적자 지속 종목이고 월봉을안 봤죠 월봉을 보면 동전주를 향해서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천 깨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니드가 최근에 추세 박스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얘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외로는 반응이 없었고요.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하루만에 22% 급등, 3일만에 29% 발, 무릎, 어깨 가는 자리 단계에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 이거는 1봉입니다.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자, 박스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바로 하루 만에 22% 급등 항상 제가 추천을 드릴 때 노랑으로 바로 간다 생각하지 말고 초록으로 밀렸다 간다 이걸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때 밀리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갈지 밀렸다 갈지 이걸 모른다고 가는 건 알지만 어떤 식으로 흔들면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잡을 수 있는 건 급등 가시건 아, 이쯤 됐으면 이제 시동을 부른 걸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바로 가는지 쉬었다 가는지 이걸 알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타점에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 1차 매수만. 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눌러주는 거 확인하고, 은봉 눌림 매수 하시면 됩니다. 노랑으로 바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여기서 매번 몰빵하면 하락할 때 조정을 버티기가 어렵겠죠. 자, 월봉 역배열 이제 끊고, 여기서 역배열 끊고 박스 상단 돌파 해주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렇게 수익 나오고 현재 밀린 상태입니다 기존의 박스 상단 4,300원이네요 4,300원이 이제 중요한 지지가 되는 거고요 1봉으로도 볼게요 1봉 이때 추천드렸던 거죠 현재는 요 추세 박스 하단을 이탈했습니다 추세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하고 렇게이쭉 밀렸죠 현재는 침체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단기 지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눌림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 잡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잡았으면 이렇게 한번더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여기서 재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손절이 나온 상태죠 마이너스 10% 넘어섰으니까 여기서는 손절이 나온 상태고요 장기 이평 5천원 이탈까지 나왔고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좀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 현재 손실 중이다 그러면 이역배열 끊고 삐져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옆으로 삐져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때 추매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자리에서는 추매말고 계속 감망을 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삐져나오면 그때 추매를 고려해보자. 거래량을 봤을 때뭐 딱히 크게 빠져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침체 구간은 한 달, 두달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또다시 회복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대응으로 시간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난 춤에 할 여력이 없고 더 이상 시간 투자도 어렵다 그러면 또요 구간에서 손절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손절하고 나중에 회복시 재매수 하던가 아니면 신규 추천주로 교체를 하는게 낫겠죠 추천주였던 코리아FT에도 요 구간에서 수익 짧게 못 챙기고 밀렸다면 기회비용 상실이 컸죠. 뒤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시간 투자가 좀 어렵다면 손절을 하고 회복시 재매수를 하거나 다른 추천주로 교체를 하는 게 낫다. 자,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버틸 수 있는 개월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원했던 흐름과 다른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일부라도 손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고 회복시 재매수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금량상황과 인수양해박서 체결 금량은 단기 2000%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은봉입 꼬리가 떴을 때 제자리 혹은 반토막까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토막시에는 5만원 깨질거고요자 이렇게 카카오 크게 올라가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죠 이렇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건 업황이나 재무 무관하게 과한 상승 오버슈팅이 나오면 과열 구간이 나오면 당연하게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나오는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뭐 재무가 좋다 업황이 좋다 이런거 생각하면서 버티면 마냥 버티면 위험하니까 하락시 반드시 분할매도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LNF도 제자리 나왔던 구간들이 있었고요 이후에 뭐 다시 역대 신고가 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자리까지 무너지는 차트가 많이 있다 그리고 KG그룹 주 KG모빌리티가 거래 재개될 때 KG ETS나 이런 종목들 재무가 좋지만 재료소멸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제가 예시를 들어 드렸던 하락 종목들이 전부 다 적자 기업인데 KG그룹주는 흑자 기업이라서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임스 공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재료소멸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신라젠 거래직에 됐을 때 M2N이 관계사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분은 이게 적자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KGETS는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재료 소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하한가가 나왔죠. 이렇게 업황이나 재무 이런 거안 따지고, 오브 슈팅이 나왔으면 하락하는 것도 당연하고, 재료 소멸도 당연하게 정석흐름으로 나오는게 일반적이니까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니까 당시 이 개념을 숙지하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금량 월봉 57400원까지 빠졌다가 시간의 상한가로 63000원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요런게 그러니까 가짜 반등일 수가 있겠죠 일봉은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던 중이었고요 63,100원 조금 더 밑으로 일단 시간의 상승으로 또 역배열을 끊고 올라오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상 일단 여기 위로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면 양원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오로 치면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약별 끊고 여기도 약별 끊고 올라왔던 자리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종가상 끊고 올라와주면서 딱 흐름을 돌려줘야 돼요 지금은 여태 보이지 않다가 내일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착을 하면 다시 또 1차적으로 이렇게 박스로 볼수 있겠고요 7만원이 맥점이 되네요 그 다음 7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7만원 안착하면 다음 8만원 정고점 또 9만원 정고점 만원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여나 여기서 가짜 반등 나오고 하단 이탈하게 되면 121선까지 빠르게 빠질 거고 여기 이탈하면 또 1년선까지 상방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와주면 요 박스를 유지해 준다면 반복 매매를 하던가 위에 물려 있던 분들도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혹여나 요 박스 하단 5 7 5 0 0 원을 히탈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부 다 손절하기 어렵다면 일부라도 손절하면서 대응하시고 요 121선을 또 중요한 최종 지지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YG 플러스 9.3% 블랙핑크 뉴진스 덕에 우석다 영업이익이 117% 증가 요즘 엔터주들이 잘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월봉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확대해서 역별 끊고 이렇게 박스 박스 살짝 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6,000원이 최근에 윗꼬리 저항 되였고요일봉일봉은 이렇게 옆에 끊고 장기 입형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 시간의 9% 상승으로 6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6200원이면 요정도까지 올라온거니까 이제 요 박스 상단 5900원 정도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겠네요 여기 안착하면 이제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거죠 밑에서 추세 박스가 한번 있었고요 추세로 이렇게 박스가 한번 있었고 이렇게 박스라고 칠게요 여기가 1층이고 이제 2층으로 한거고 여기 안착해주면 이제 또 3층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거죠 전 고점 저항대가 7000원 정도 하는거고 박스 안착해주면 올라갈 수가 있다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또 5000원까지 내려오는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다음 슈어소프트테크 신규상장주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회사 상한가 다음날 반짝 나왔고 시간의 9%로 만 3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한가 종가 그리고 오늘의 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두개 저항대 보시면 아 지지대 보시면 되고요만 530원 이후는 역대 신고가 가격입니다 캔들 몸통 기준 그리고 오늘의 윗꼬리밑꼬리 기준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 요 박스 지지 이탈하게 되면 1차로 8500원 8000원 약한 지지 7500원 정도 강한 지지 다음 삼보산업 6% 조국이 내년에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화천기계가, 상한가가나왔고요 화천기계, 작년 9월에 경험권 분쟁으로 추천했고, 크게 수익 줬던 종목입니다. 화천기계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 같으니까. 월봉이 크게, 5,000원 저항대, 그리고 2,000원 초반. 크게는 요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역배열로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추천했던 자리는 요구간이었고요 여기서 눌림추천드렸고 이유는 쌍봉 형태로 이탈 나오고 죽었죠 쌍봉이탈이 나오고 죽었던 자리가 4500원 정도입니다 여기가 여길 기준으로 잡는거예요 이탈하면서 추가 급락이 나왔고 이때 살짝 돌파하긴 했지만 결국 또 맞고 떨어졌죠. 여기도 끝까지 올라오진 못했지만 근사치에서 밀린거고 이 4,500원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요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전에 또 하나 더 요구간도 맥점이 되죠. 121선을 기준으로 지지, 이탈, 저항 나왔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보시면 3800원 정도 자, 이렇게 두개 위에 저항대 주의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는 장기 병 보시면 되고 다시 산보산업으로 와서 월봉 역배열로 빠지다가 끊고 바닥에서 박스 돌파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 최근에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1년선 저항. 좀 높게 장중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밀렸고요. 근데 오늘 종가상으로 딱 안착을 해준 자리에서, 시간의 6%. 1240원까지 올라갔고요. 저항대는 1250원. 전고점 저항대. 그리고, 481선 1200후반대 1200후반대가 강력한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년선이 또 중요한 지지로 바뀌고요.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면서 1100원 정도가 주요 지지가 됩니다. 그 밑으로는 121선 보시면 되고 과거의 전고점 저항대도 여기랑 일치한 자리 2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 요구간 가장 강력한 저항대다 이제 여기를 뚫고 안착해야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줄 수가 있고 실패하면 여기 박스 당분간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퍼스텍 5.8% 정부가 중동의 큰 손과 1조 규모의 방산펀드를 만든다 방산펀드 기존 추천주였고요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최대 40% 상승 나와줬습니다 추천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퍼스텍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1월 뉴스였는데 이후에 부각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차트는 3700원 정도 여기 안착하면 급등이 나오는 타점이었기 때문에 차트와 인수 이슈로 추천드렸는데 상승했던 이유는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 이에 러시아가 빡쳐가지고 방산주 쪽에 반응이 있었죠. 이런 뭐 뉴스를 몰랐다 하더라도 3700원 돌파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돌파, 박스 돌파, 전보 돌파 자리에서 뉴스 기막고 눈 닫아도 잡을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렇 네, 추천드리고 40% 이상 올라갔고 일봉 지금은 약간 역배열로 잡혀있죠 4일에 한번 윗꼬리가 크게 나와주긴 했지만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고요 4470까지 올랐네요4470 4470, 4470. 박스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4,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4,500원 안착해야 전고 돌파 해줄 거고 또이꼬리까지 올라가 주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추세 하단까지 밀리는 흐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대양봉 시가까지 장대항공 시가랑 추세하단이랑 겹치는 자리가 되죠 만약에 올라갔다가 좀 밀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강원에너지 5.3% 금량커플링입니다 금량이 리튬 관련주고 강원에너지도 리튬 관련주기 때문에 얘도 고점에서 쌍봉이탈하고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쌍봉이탈 흐름이 나오면서 죽었죠 그다음 지지는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회복하는가 하더니 다시 이탈하면서 쪼로로 크게 빠졌고요. 요렇게역 배열로 빠지고 있다가 시간의 5%로 끊어주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2만 1,600원까지 올랐고요. 2만 1,600원 종가상 여기를 딱 끊고 올려야.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각으로 치면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밑에 1 2 1선 18,500원 여기 주요하게 100점치지 보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14,000원 정도까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기 평도 한번 넣어볼게요 단기 평을 넣어서 보면 위로 61선 10, 15, 20 이렇게 차례로 2평이 깔려있죠 다음 KBG 4%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역대 신고가 찍은 자리에서 오늘 살짝 밀렸고요 오늘의 저가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이탈할 때마다 분할매도로 챙겨주시고 지키면 또 계속 폴딩하면서 역대 신고가 흐름 노려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차례로 다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쌍봉 형태로 이탈이 나온 거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13,000원 이탈하면 확실하게 쌍봉 이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점에서 장봉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가 있다 일단 오일선 17,000원도 주의하게 보시고 여긴 좀 뒷방지지죠 밀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때도 마이너스 40% 금방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애들은 무너지는 것도 금방이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랐죠? 크게 오른 종목은, 크게 또 빠르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반 리튬 3.5%. 얘도, 금량 커플링, 리튬 관련주. 대개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쌍봉 이탈하는 형태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에 강원에너지 설명한대로 유사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뒤에 보는 종목도 다 되게 일반적으로 하이드로리튬에도 같은 흐름으로 빠지고 있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고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고 광원에너지 대입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된다 SP 시스템스 추세 하단 히탈하고 무너졌다가 61선 반등 시간의 3% 상승 현대차 2조 규모 울산 전기차 신공장 구축 소식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DX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200% 이상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계속 조정 나오는거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s p 시스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단기에 1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동일하게 가짜 반등 좀 주의를 하시고요 시간의 하락 종목도 볼게요 이화전기 동전주의 특성 바닥에서 50% 이상 시원하게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제자리도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격 초보자분들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손절 못하고 수익 못 챙기고 끌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끌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무너지면서 정지까지 됐습니다. 시간의 하한가까지 추가적으로 더 빠졌고 횡령, 배임 관련해가지고,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고, EID도 정지가 됐고, 이트론도 마이너스 9%. 자, 요, 당연한 흐름 항상 조심하시고, 요, 가짜 반등, 가짜 반등 나온 자리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동전주 재무쓰레기 특성, 암기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호재 시에 50% 100% 이상씩 크게 오르고, 금방 제자리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쌀보리처럼 빠르게 잘 챙길 자신이 없다면 안하는 게 나아요 자칫 잘못하면 정지까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정배열로 잘 올라가다가도 개파락 혹은 정지 혹은 상패되는 경우도 있다 결론 크게 먹기 쉬우나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다 이런 건초보 분들 피하는 게 낫다 최근에는 골드 퍼시픽이 동전주였고 바닥에서 급하게 파동을 보여주다가 결국 정지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격하다가 어? 하는 순간에 정지가 되고 상패까지도 될수 있기 때문에 동전주는 바닥에서 얼마나 크게 가든 말든 관심을 끄는게 좋다